안녕하세요. 주식이 채널 시청자 여러분. 아, 전 시간에 한동훈 관련주를 봤, 기 때문에, 어, 이낙연주, 안 살펴볼 수가 없죠. 그래서, 어, 이낙연 관련주를 오늘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 정치 테마주, 어, 영원히 끝나지 않을 테마죠. 이 정치 테마주는. 앞으로 또 대선 기간이 상당 기간 남았지만, 어, 남아있기 때문에 또 이런 정치 테마주 식지를 나누면서, 어, 아주 그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오올 연말에도 아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. 아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낙연 관련주, 어 아무래도 그 이재명 그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낙연 관련주들이 어좀 독보이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 대체적으로 오늘 살펴보시면 남아 어 남아 토건이 15% 상승하면서 이제 가장 좋죠 흐름은 남아 움직이면 남아 산업 이제 안 움직일 수가 없죠 여기. 어, 그리고 지역적인 그, 어, 이 지역이 연고지가, 어, 이낙연과 이제 같은 연고지죠. 그래서, 어, 남아나 남아산업 아주 좋습니다. 그리고 남선 7% 오늘 상승을 했고, 어, 시가총액을 보시면 남선이 3천억대로 여기 있는 종목 중에는 이제 가장 높죠. 그리고 얘는 남아는 어, 상당히 이제 그 이낙연 관련주 중에 거의 이제 주도주죠. 얘가 남아가. 시가총액 이제 1200억 수준까지 이제 올라온 모습이죠 그리고 남아 산업 1700억 어, 남아 보다는 이제 약간 좀 높은 수준이고 어 그리고 얘네들을 보시면 이제 실적이 이제 안 나오는 종목들은 주연 서원 삼부 어, 요런 종목을 이제 아직 그1 어, 2 3분기에 뭐 적자 상태인 기업입니다 그리고 실적이 좀 찍히는 기업들 을 한번 보시면 어, tk케미칼 어, 현재가 3,085원입니다. 오늘 4%, 4 가까이 상승을 했고 1, 2, 3 분기에 2,824원을 벌면서 퍼는 이제 1배대 수준이죠. 거의. 어, 그래서 가장 이제 이 중에서는 어, 이 퍼가 낮은 그 수준을 보이고 있는 TK. 어, 이 탄소 섬유 어, 관련 되죠 스판덱스 관련 주죠. 얘가 TK가. 그리고 PBR도 보시면 얘가 이제 가장 낮습니다. 0.27. 부채도 어, 100이 안 되는 수준이고. 시가총액은 얘 다음으로 이제 높죠 예 남선이 다음으로 2800억 그래서 2천억대에 있는 종목을 보시면 어 지금 어 이월드 e 2천억 그리고 3부 2천억 그래서 요 종목들이 이제 2천억대에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실적이 좀 나오는 종목 보시면 jmt 가어 퍼는 4배 수준이고 또 배당을 보시면 여기 있는 종목 중에 이제 4.5 으로 이제 가장 높죠 jmt 가 시가총액을 보시면 주연테크가 500억대. 그 다음으로 낮은 게 이제 j m t 547억. 그래서 아주 낮은 그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습니다. 어, 그리고 어, PBR을 보시면 어 1배 수준에 있는 종목들 은 남선, 남아, 주연이 이제 1배대에 있는 종목이고 나머지 다 이제 1배가 안 되는 종목입니다. 그래서 어, 또 앞으로 이, 이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들 또 정치 관련주들 어, 상승 여력이 어, 뭐 실적이 받쳐지면서 올라갈지 어, 또, 어, 어느 정도, 어, 저점이기 때문에, 어, 더 상승할 수 있을지는 한번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부채가 가장 낮은 놈은 남아가 9%로 거의 이제 부채가 거의 없는 수준이죠. 아, 그리고 이낙경 관련주 특징을 보시면 이제 건설주가 좀 많이 보이죠. 이 남아라든가 뭐 삼부, 어, 범양, 범양이 같은 이런 종목은 또이낙경 관련주로 묶이면서 이제 어, 간, 건설주지만 또 이낙연 정치 테마주로도 움직이는 종목들이죠. 그럼 다음 한번 간단히 차트를 몇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 남아토건을 보시면 아주 강하죠 흐름이. 지금 보시면 5천원에서 만원대까지 어, 100%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. 지금. 어 그리고 오, 21선을 거의 지금 안 깨고 요때는 좀 약간 좀 위험했었죠. 여기 한 10% 정도 하락했을 때. 하지만 저점을 보시면 어, 9천원대에서 이렇게 어, 계속 이제 밑꼬리를 달면서 좀 받쳐주고 있죠 그리고 오늘 이제 15% 급등을 했고 지금 10900원대 재차 이제 만원을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서 어 조정을 좀 받더라도 이 만원선만 어 어느 정도 버텨준다면 어또어 추세를 좀 이어갈 수도 있어 보이는 그런 위치에 있는 어 남아토건 어 남아산업 뭐 남아토건과 거의 뭐 유사한 흐름이죠 보시면 어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어, 지금 9,500원 라인대에서 이제 어느정도 조정을 받았고 어, 강력하게 지금 8,700원대에서 이렇게 계속 어,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래서 어, 요 8,700원대만 좀 넘어주면 어, 다음 9,000원 라인 또 만원선까지도 한번 어, 볼 필요가 있는 남아산업 부국철강 아, 얘도 지금 21선을 좀 어, 깨서 좀 이탈해 있는 상태입니다. 지금 어, tk케미칼 뭐 얘도 뭐 거의 이제 나락으로 갔었죠 뭐 연초부터 쉬지 않고 빠졌기 때문에 아 그리고 아, 지금 뭐 2860원 어, 전 저점 부근에서 다시 이제 반등을 줬습니다 그래서 어, 퍼가 원체 낮기 때문에 하지만 실적이 1분기 2분기 3분기 갈수록 이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효성 어, tnc 어, 같은 이제 그 어, 탄소섬유, 뭐, 요, 런 스판덱스 관련주죠. 그, 그 흐름은 중국의 영향도 좀 받고 있고, 스판덱스 가격이 그동안 계속 이제 하락 추세를 보였기 때문에, 어, 같이 이제 동반해서 떨어졌었던, 어, TK입니다. 아, 보시면 얘도 오늘 뭐 상승은 좀 했지만, 아직 21선에도 아직 못 미치는, 어, 그 정도 위치에 올라와 있는 상태죠. 어, TK 케미칼을 보시면 1분기 1280원, 2분기 1000원, 어 3분기에 이제 확 떨어졌죠. 반토박 가까이 났죠. 505원을 벌었습니다. 아 그러면서 어, 퍼는 자체는 이제 낮지만 어, 주가가 계속 꺾이면서 퍼가 이제 낮아진 상태에 있죠. 아, 그리고 어 그리고 실이 주체를 보시면 이제 외국인이 조금 이제 입질이 좀 들어오고 기관 또 투신에서도 좀 입질이 좀 들어오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. 아, 다음 JMT 어, 얘도, 뭐, 추세는 이렇게 갔지만, 저 21선을 약간 이제 이탈했었던, 어, JMT. 3부 토거, 어, 얘도 지금 연초부터 뭐 계속 이제 나락으로 가 있었죠. 그리고, 어, 건설주 약간 반등할 때 이제 상승세를 좀 보였지만, 어, 그 뒤로 이제 다시 이제 나락으로 갔고, 어, 하지만 지금 보시면 이제 그 고점 대비해서는 반토박이 나있고, 어, 지금 1300원대에서 어, 이 최저가를 한번 쓴 가격대가 이제 1300원 가격이죠. 어 그래서 어, 지금 이 저점 수준까지 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쌍바닥을 찍고 이제 갈지 아,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면 어, 더 이제 다시 또 하락세를 이어갈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죠 3부 어, 범양이 얘도 지금 네옴 시티 관련해서 도 한번 좀 움직이고 어, 이낙연 관련 주로도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어, 지금 5,400원 대 한번 최고가 이후에 지금 모든 이 평선을 다 깨고 좀 내려온 모습을 보이는 이 범양이.